군도 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,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. 광광진의 QR 코드를 살짝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. AR도 순택 11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면 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 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.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의 음것처럼 <웃음> VR로 광주를 둘러보자! 내 손안에 광주 있다! 열한 <웃음> 군 모두 VR도슨트 시청 가능! VR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! <웃음>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!